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 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설 전에 꼭꼭꼭꼭 해야하는 편편사막 2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편편사마귀에 대해서 한번 다뤘거든요 그때가 아마 추석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편편사마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HPV이고 HPV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로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거든요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어디든지 라 생길 수 있어요 얼굴에도 생길 수 있고 몸에도 생길 수 있고 성. 그리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종류가 150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얼굴에 주로 생기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보통 hpv3 또는 10인데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하긴 하겠죠. 저도 추석 전에 목 전체에 평평 바이러스 제거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약간 후기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아마 피부과 시술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편편사마귀 제거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언제 가? 편편사마귀가 이렇게 보면 약간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화장을 해서 잘안 보이는데 보였어.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어요. 잘 모르겠다. <웃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계속 피부에 나 있으니까 너무 울퉁불퉁해서 편편 사마귀를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편편 사마귀 제거하고 나면은 마취해주세요. 한 일주일 정도 딱지가지고 붉은기가 사라지는데 한 2주면 거의 다 가라앉는 것 같아요. 2주 뒤 여행 가거든요. 마취는 얼마 정도? 마취요? <웃음> 마취는 한 10분 정도 하면은 괜찮아요. 아, 더, 더. 응. 응. 이렇게 마취하고 나서 10분 뒤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편변사막이 제거하고 나서 재생테이프를 좀 붙이는 게 좋긴 하긴 하거든요. 어, 일반적으 3일 정도 붙이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가볍게 화장하시고 좀 약간 건조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변사막이를 많이 제거하고 나면은 상처가 아물면서 좀 간지럽거든요. 간지럼증을 좀 참기가 너무 많이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항스타민제좀 드시면 좀 약간 가려운 느낌을 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편편 사마귀를 많이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2차 감염에 대한 가능성, 또 가려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약 처방을 내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몇개 제거하지 않으면 뭐 굳이 약 필요 없고 한 3일 정도 팁잘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약간 보습제만 잘 발라 주시면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럼 마치하고 뵐게요. 안녕. 펜편 사마귀는 전염력이 강하니까 시술하시는 분도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저는 장갑을 끼고 해도 손에도 없고 얼굴에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원장님도 되게 많이 옴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쵸? 손에도 있지 않아요? 굴에도 있고, 있고. 맞죠? 손에도 있고. 음. 음. 저 손에도 되게 많아요. 네, 장갑 꼈는데도 손에 많더라고요. 아프진 않아요. 냄새가 심하네. 방 제거했네 그쵸 어, 편편사마귀를 제거할때는 점제거에도 쓰이는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 제가 제거를 고구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재생테잎을 붙이면 끝납니다 네 제가 지금 제거하고 왔고요 어, 얼굴 가까이 한번 보시겠어요 약간 구멍처럼 약간 상처가 나있거든요 편편사마귀 제거한 곳에 보이죠 그쵸 피부 상처가 있는 곳에 방수되는 테이프를 붙이거든요 제거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진물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상처 있는 부분은 좀 지저분하거나 하면 상처 회복이 굉장히 더뎌져요 그래서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거는 상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수분 환경도 만들어 주고 또 진물이 차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걸 매일마다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보통 한 3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진물이 더 이상 차지 않아요 진물이 차지 않으면 더 이상 스킨테이프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편사막이 제거한 곳에 제가 재생테이프까지 붙였고요 편편사막이 제거는 그렇게 어려운 시술이 아니에요 점제거 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점 보다 훨씬 약게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시술 후 다운타임이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라뭐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어머 약간 우스꽝스럽고 약간 이 재생테이프에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연휴가 긴설 연휴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편편사마기를 깨끗이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나요?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전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